우리 은연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비바람도 불고 그랬죠? 혹시 아프거나 오, 기침하거나 힘들었던 친구는 있지 않았나요? 선생님도 오늘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건강해서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손잘 씻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아프지 않게 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니가 기도를 해주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니까 더 은혜스러운 성경 공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아이니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돌봐주시고 친구들 모두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지 알아요? 맞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우리가 저야 할 죄를 어, 나기처럼 음, 대신 짐을 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도 대신 당해서 그 표시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 짐을 다 지시고 다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끔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죽기까지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함께 그 뜻을 찾아보도록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13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어,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해 주시고 그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직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은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한 한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시듯이 여러분을 대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먼저 대신 힘든 일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오 잘못했어요 하며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빠, 엄마를 닮아가는 일이에요. 얼굴이나 겉모습은 자동으로 그냥 닮을지 모르지만 생각이나 행동도 닮으려면 어떤 때는 혼이 나면서 배우기도 하고 어려운 것은 엄마, 아빠를 잘 보고 계속 따라하면서 훈련하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어떤 때는 아빠이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혼나기도 하고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 이가 흔들려 본적 있어요? 이가 빠지려고 하면 많이 많이 흔들리고 아프죠? 하지만 친구들은 꼭 참고 잘 견디면서 이를 또잘 빼기도 해요. 왜 그렇죠? 이가 빠져야 곧새 이가 나고 어른이가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설명도 해주셨고 언니, 오빠들도 다 그렇게 해서 새 이가 난 것을 친구들이 보아서 알기 때문이죠. 이를 뺄 때는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빼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무섭고 때론 큰 일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어려운 일이든 죽음이든 그것은 이가 빠지는 것처럼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무서움이나 힘든 일에 지지 말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로 무덤을 묻히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요. 우리는 죽어도 그래서 안 죽어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서로 응원해 줄수 있어요. 힘내요 우리 친구들! 말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직 힘든 일을 겪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세 번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힘든 일이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셨나요? 왜 그러셨을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던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힘든 일을 때로는 겪나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다 대신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닮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면 힘든 일, 슬픈 일이 올때 어떻게 할수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힘들거나 슬픈 일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들을 우리 잘 기억해 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트레이닝시키시려고 때로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잘 믿고 기억하도록 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친구들이 잘 참고 견딜 수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가정에서 떨어져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이 승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